다음은 뭉친 팔 근육들을 풀어주는 삼두 스트레칭입니다. 오른손 하늘 위로 바르게 펴주시고요. 손가락을 아래로 떨어뜨려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꾹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이 잘 되시는 분들은 시선 오른쪽을 보시고요. 하나 호흡 크게 합니다. 둘 후, 셋넷 다섯 천천히 오른손 왼손 멀리 퍼지면서 무릎 위에 손 호흡 정리 두번 정도 잘 하시고요. 다음은 왼쪽 똑같은 방법으로 왼손 하늘 높이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꾹 눌러줍니다. 되시는 분들은 시선 왼쪽으로 하나 후둘셋넷 마지막 크게 다섯 잘 하셨어요. 양손 천천히 퍼뜨려서 손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저희 삼두 스트레칭이 잘 되시는 분들은 어깨 팔 관절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소머리 꼴 자세입니다. 뒤돌아서 저의 뒷모습을 같이 따라 해보세요. 오른손 하늘만 세후 팔꿈치를 구부려 다른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아줍니다. 어, 이때 손이 잘 잡히지 않는 분들은 수건을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손가락이 닿도록 연습해보세요. 셋넷 다섯 천천히 위아래로 풀었다가 천천히 내려놓니다다음 왼손 위로만세 똑같이 오른손과 왼손이 만납니다. 하나 최대한 가슴을 오픈해주며 올림팔 쪽으로 어깨가 따라가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어깨 패킹을 꼭 유지해줍니다. 넷 비틀어진 척추 골반 균형을 바로 잡아주며 팔 라인을 자극해 어깨, 등, 상체 근육을 풀어주며 아름다운 팔 라인을 가질 수 있는 동작이에요. 꾸준히 연습해보시고요.